4월 경기도 화학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 음, 1번부터 가자. 뭐, 너무 쉬워가지고 물의 특성인데 표면적을 작게 하는 힘이 표면을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럼 표면을 잡아당긴다. 잡아당기는 건 장력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답은 표면 장력이겠지 뭐, 표면 장력. 그리고 왜 이런 표면장력이 물 분자는 세지? 분자는 상대적으로. 분자량도좀 작잖아, 물이. 그런데 표면장력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지, 물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 어디 있냐, 이게. N은 표면장력이고 N은 수소결합이니까 관계된 게어 4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 4번. 뭐쓸 것도 없죠. 다음 2번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분자 안의 힘에 대해서 묻는 건데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은 의미 자체가 분자 안의 힘이야, 힘. 그럼 분자 안의 힘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큰, 그렇지. 분산력이 있는 거고 전부 다 있는 거죠. 뭐. 근데 분자량이 뭐 거의 비슷해. 별 차이가 없어. 그럼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힘이 뭐 있냐 를 봐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 되는 힘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쌍극자 힘, 극성 분자. 또 하나는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플러스 알파가 아주 세죠. 따라서 얘는 어, 무극성 분자니까 분산력밖에 없고 얘는 아워이치 OH, OH. 그러면 이만큼의 수소결합의한계도 추가되는 거고. 그다음에 는뭐 수소 결합은 없죠. 극성 분자잖아. 따라서 약간의 쌍극자 힘만 좀더 추가되는 것뿐이야. 따라서 분자 간의 힘이 제일 센건 누구? 플러스 알파 힘이 아주 센 나. 그다음에 다, 그다음에 가. 그래서 나다 가. 어디 있냐? 나다가. 어, 3번 여기 있네. 그렇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예, 네, 다음또 가요. 어, 3번 가겠습니다. 어, 3번은 기체인데. 그냥 뭐 이게 뭐 기체 PV는 nrt, r은 어차피 상수니까 몇밴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걸 뭐 굳이 뭐 보일이다, 샤르다 따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요거씩 가지고 연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수능 때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같은 양의 기체, 아, 그럼 n은 지우라 이거야. 그럼 결국은 pv는 t 가지고 푸는 건데, 어이, 온도 같아. t 지워. 요 가나 비교할 때, 부피가 두배 됐어. 에 지워진 상태에서 부피가 두배 되면, 그렇지. p는 반대 뻘이겠지 그래서 x는 2분의 1 나오는 거고, 이거의 반.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비교하면 되겠네.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까? 어, 자, 봐요. 어, 어 부피는 두배 됐어. 두 배. 그렇죠 압력은 몇배 됐지? 어, 두배 됐어. 그러면 온도는 몇배 돼? 2 곱하기 라서 4배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녀석의 4배에서 800. 그래서 X 곱하기 Y는 2분의 1 곱하기 800이니까 400 나오나?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되겠네. 됐죠? 응. 어? 이것도 뭐, 우리 온거 없고. 넘어갑니다. 어, 자, 4번 가요. 어, 세 가지 고체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두 개는 결정인데 에 유리는 뭐죠? 응, 비결정이잖아, 비결정. 그래서 니 유리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아. 결정만 녹는 점이 일정하죠. 그래서 땡 틀린 거고. 다음에 이두 개는 결정이니까 여만리튀은 결정 맞고 N은 한가운데 있으니까 최심. N은 면심이죠, 면심. 여기 보시면 그림이 어 여기. 요거 CL이죠? 요 면에 한가운데 하나가 있고, 요거 연장하면 애도 면에 한가운데 있는 거지, 뭐, 리튬던 자, 디귿.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금속이고 이온. 어, 이온은 고체 전기 안 통하잖아. 그렇지 여기서 전기 통하는 건 철밖에 없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지, 뭐. 그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야. 보통 이쪽 문제는 단위 세포 안에 몇개 있냐, 세, 뭐, 세고. 배 위주 묻고 하는데, 뭐, 첫 페이지에 나와서 그런지 전혀 그런 질문이 없었네. 넘어갑니다. 음, 지울게. 네, 5번 가자고. 어, 5번. 어, 가의 밀도 나왔네요. 그리고 질문이 뭐 구하는 거지? 농도 구하는 거구나. 몰랄 농도하고. 어, 할까요? 가 밀도. 어, 봅시다. A가 1g 녹아있어요. 어? 수용의 부피는 101이고. 야, 그러면 밀도 이용한 밀도가 1이니까 101g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101g 중에서 A가 1이니까 물은 몇 g이야? 음, 100g. 야, 그러면 0.1 몰랄 농도란 의미는 뭐지? 0.1몰이 있다는 거야. 물 100g에. 물 100g에 0.1몰. 그런데 얘는 물이 100g이니까 아, 0 0 1몰에 A가 있는 거죠. 0 0 1몰에 A가 있는데 그게 1g이니까 A의 분자량은 100 떨어지는 거지. A는 100짜리. 됐죠? 그럼 그걸 통해서 애는 어, 어 2이니까 몇 몰이 있어? 0.02몰이 있는 거지. 어, 250ml에. 그런데 우리가 몰 농도는 기준이 250mm 기준이야? 1000mm 기준이야? 그럼 1000mm. 그럼 얘를 1,000 맞추려면 몇배 해주면 돼? 4배 해주면 되죠. 따라서 1000mm에 들어있는 이 녀석의 몰수기 때문에 여기에도 몇 배? 4배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X지 뭐. 그래서 X는 0.08 해서 답 2번 떨어지겠네. 저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매우 심플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6번 가자고 6번. 아, 이게 그 수소가 동이 원소인데 이 둘이 분자간의 힘이 좀 다른가봐. 그래서 끓는 점이 좀 달라. 그러면 끓는 점이 이 녀석이 좀더 높잖아. 끓는 점이 높다는 건 기체로 만들기 어렵다는 거고. 아, 그러면 증기 압력은 누가 더 세죠? 증기 압력은? 그렇지 이 녀석이 더센 거야. 그러면 온도가 같을 때 증기 압력은 A가 B보다 세니까, 음, 이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는 거네. 순서대로. 또는 우리가 증기 압력이 1 기압일 때 그걸 우리가 기준 끓는점이라잖아. 따라서 기준 끓는점은 A보다 B가 더 크니까 아, 아 네가 더 높네. 네가 B고 네가 A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야. 풀까요? A는 일 자리다. 그렇죠. 액체 상태에서 분자간의 힘이 바로 끓는점이에요. 요거 보란 얘기야. 끓는점은 얘가더 높잖아.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죠. 이 녀석이 B니까. 다음에 기준 끓는점에서 증기 압력은 야 기준 끓는점에서 증기 압력은 전보다 몇 기압? 무조건 1 기압. 뭐 물질의 종류 상관 없죠. 따라서 크다가 아니죠. 답은 뭐? 같다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 기억 하나밖에 없네. 그렇지? 예. 첫 페이지 매우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 화투가 보통 그래. 첫 페이지 한 10번까지는 개념적인 것만 알면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좀더 과하게 쉽네. 7번 갑니다. 7번. 아 포도당 수용액 만드는 실험인데 일단 어? 18g을, 애 18g이면 0.1몰이거든. 0.1몰? .1mol? 그래서 1몰날 만들었다는 거지. 야, 1몰날 먼저 한번 해석해 볼까? 1몰날은 제가 1몰 있는 거야, 1몰. 1mol. 그럼 1몰이면 몇 g 있어? 180g 있는 것이 물몇 g에? 1,000g에. 따라서 용질 180에 물 1,000g 녹이면 어 1,180g. 이게 용액의 질량이야. 그런데 여기서 애는 포도당을 18g 했다 했으니까 딱0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포도당 18g이니까 물은 몇 g? 그렇지, 100g. 따라서 이건 100대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실험인은 포도당을 해서 퍼센트 합치면 딱첫 나오네 거기에 18 곱하기 100 하면 이게 퍼센트지 뭐 1.8%네 단몇 번이냐 그러면 이건 100이고 1.8이니까 1번 나오죠 뭐 됐죠? 기본계산 농도 기본계산 정말로 기본계산 넘어갑니다 다음 <웃음> 8번 가요. 자, A 용액에 대한 자료 에서 A의 분자량 나왔죠? 음. 어느 점 내림, 끓는점 오름. 어차피 온도 변화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웃음> 첫 번째는 음. 어, 끓는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이거 어느 점이니까 TF라고 쓸까요? n은 KB 곱하기 몰랄 농도. 따라서 우리가 아, 이 KF죠. 그래서 몰랄 내림 상수는 온도 변화를 몰랄 농도로 나누면 돼. 오케이? 요게 식인 거야. 그런데 이 시계 이해는 이런 거지. 그럼 이 KF란 건 의미가 뭐야? 예를 들어서 KF가 뭐, 예를 들어서 얼음,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86 나오나? 퍼몰랄, 이렇게? 그럼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 일몰랄일 때 온도가 얼마 변해? 이게 이 자체의 의미잖아. 시계의 의미잖아. 몰랄 농도본의 온도 변화라는 건. 따라서 시계 대입해서 푸셔도 되고, 조금 익숙해지면, 음, 그냥 정의 가지고 그냥 푸는 거예요. 따라서 야, 1몰랄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애는 500g인데 1몰랄. 몰랄 농도라는 건물몇 g 기준이야. 1000g 기준. 그럼 두배시키면 되죠. 그럼 얘도 몇배두배시키면 되지. 그렇지? 자, 그때 애가몇몰애가몇 몰이냐? 물 1000g에 들어 있는 A의 몰수가 바로 몰랄 농도잖아. 그러면 이거 질량 나왔으니까 이 녀석 화학식량 나누면 되거든. 그럼 60으로 나누면 되겠네. 됐죠? 그럼 이게 몇 몰랄이에요? 어 3이고 이러니까 어, 20분의 1몰날, 20분의 1몰날일 때 이만큼 온도가 변한다는 거야. 물이니까 0도씨부터 떨어지잖아, 그렇지? 이거 수용액이니까 물. 물은 어느 점이 0도니까 어 1.5a만큼 변한다, 1.5a. 그러면 기준은 뭐야? 1몰날일 때. 20분의 1이 아니고 1몰날일 때. 그러면 여기에 몇배 해주면 돼? 곱하기 20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 정도 뭐, 맞아요. 니들 흔히 얘기하듯이 그냥 눈으로 푸는 거예요. 2 9하면 되니까 30A. 답은, 예, 3번 나오는 거네. 대체? 음. 예, 다음 넘어갑니다. 식이라는 건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나면, 결국 뭐, 전부, 전부 다 정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9번 가요. 9번 갑니다. 어, 기체에서 음, 뭐 구하는 거지? 에이, 분자량 구하는 거네. 우리가 한번 뭐 분자량 구하는 실험은 식 한번 쭉 써보면 PV는 분자량분의 질량 RT. 그렇죠? 따라서 이식통해서 분자량은 어, WRT 그리고 나누기 PV 여기에 대입만 하라 이거예요. 그럼 대입만 하면 처음에 게스통 질량이 80.5인데 게스를 쭉 하고 놓고 나니까 남은 녀석의 질량이 80.3이야. 그럼 0.2만큼 차이 나잖아. 그 0.2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분자량은, 이 안에 들어간 기체의 질량은 0.2. 알은, 그냥 알이라고 쓰라고 했고, 온도는 3 0 0 k 빈 주어져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압력은, 1기압이라돼 있고, 다른 기체 섞인 거 없이 본인만 있으니까, 본인 압력도 1이겠죠, 뭐. 다음에, 부피는, 밀리 리터인데, 주의사항. 뭐, 다른 건뭐 없냐? 하여튼, 여기 알 넣었을 때 쓰는 건뭐 쓰지? 밀리 리터가 아니고, 그럼, 리터 쓴다고. 따라서, 얘는 리터로 바꿔줘야지. 0.15리터로 해서. 여기서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위 아래 요거 하나 하면 뭐 되냐? 이렇게 되고. 그렇죠? 요거 하면은 60 떨어지고. 아, 계산하기 싫다 진짜. 60 나누기 0.1 하면 얼마 나오니? 음, 6,000 아, 4, 400 나오나? 400알? 그렇죠? 응. 음. 에, 그래서 뭐대산 맞으면 답 4번이겠죠. 맞을 거예요. 맞아. 어. 이렇게 대입만 하면 풀수 있다. 이게 9번이에요. 넘어갑니다. 음. 자,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 단위 세포에 대해서 묻는 거네 어이 씨, 여기, 여기서 여기 나왔구나. 첫 페이지는 이게 안 나와가지고 보통 부를 텐데 하고 하기 싫 이게 경기도 교육청이 시험 범위가 워낙 짧으니까 같은 뭐 이런 문제들한두 개씩 있으면 되겠죠. 어, 가고 하 나가 있는데 n은 한가운데 하나가 있어. 최심이 빵. 그렇지? n은 a 양이온, b 음이온 돼 있는데 a 양이온이 이렇게 이쪽을 둘러싸고 있네. 오케이, okay? 그래서 요거 보고 아 채심입방 하면 안 돼. A는 A대로, B는 B대로 보는 거야. 그럼 A는 뭐야? 단순이지 뭐 꼭지점만 있으니까, 그렇지? B는요. 음, B만 가지고 뒷면에 또 단위세포를 만들어 보면 어 얘도 단순이지 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가는 채심입방이다, 맞고요. 나의 화학식은 야 A하고 B가 1대1로 붙어 있잖아. 요 단위세포 하나만 보라니까, 요 단위세포 하나만 보면 꼭지점 원래 사이즈의 8분의 1짜리가 8개 있고 이게 A 개수고. 다음에 B는 한가운데 하나가 떡하니 박혀 있으니까 두 개가 1대1로 붙어 있지. 그럼 1대1로 붙어 있으니까 화학식은 AB2가 아니죠. 그냥 AB죠, AB. 세 번째, 가의 단위 세포에 포함된 A의 개수는 꼭지점 8분의 1 곱하기 꼭지점 8개고 더하기 한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A의 개수는 두 개가 되고 나의 단위 세포에 포함된 B의 개수 방금 했잖아. 몇 개? 한 개가 되죠. 따라서 몇 배? 두배 차이가 맞지. 그래서 답은 기억 띄고 시네만. 음, 예, 산머리네요. 어? 예, 그래서 셀수 있느냐?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야. 어? 음. 다음, 넘어갑니다.